그면 1하고 음. 2하고 음.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가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음. 어1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음. 1 땡땡땡 음. 이걸 나눈 거죠? 쌤이 한번 질문 좀 할게요. 네. 자. 아이랑 얘는 다르다는 조건이 있나요? 혹시? 없군요. 없군요. 그러면 뭐가 더추가되어야 되죠? 그러면 음. 0까지 음흠. 또? 8까지 그렇죠. 그러면은요 음. 어1 1, 1, 1, 1. 음. 1을 5로 나누면 0, 땡, 땡, 땡 그냥 나머지만 써도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만 필요하니까?